예.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또 신동보 제도의 실전 이야기 예. 어,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도계. 안녕하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 제동그 3월 26일이 우리 예. 이제 천안함그 침몰, <웃음> 침몰이라 해야 됩니까? 피격, 피격주기. 예. 피격. 11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과거 지금 몇년 동안 때뭐 대성령도 참석 안하고 지금 뭐 약간 축소하고 모른 척하고 뭐 그랬는데 이번은 뭐 어떻게 됐까요? 그게 이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예 3월 20년 예. 그게 그새 어, 소의 날이라고 예해에서그 남북 간에 예. 교전이 실제 그휴전 이후에 예. 그정규군 끼리 그교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뭐 민평도 포격 뭐 등등 예. 이 천안함이 이게 굉장히 큰 제일 큰 피해를 예. 우리가 저 당한 전투였는데 예. 에, 그걸 나 너무 많으니까 모아가지고 매월 3월 어 넷째주 금요일. 금요일을 수해 소해 날로 정했어요 정부에서 음, 그 올해가 6회째예요 예. 근데 그수해 소해 날이 이번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 3월 26일이라 그러니까 천안함 피격 딱 (11주기) 되는 날이에요 예예. 그 일치한 날인데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천안함 이 저~ (10주기) 행사에 참가를 했어요 예예. 그~ 취무에 계속 안 했어 예예. 그~ 비판이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민평기 그~ 고민평기 상사의 모친 예예. 모친이 그~ 윤청자 여사가 있었잖아요 예예. 이분이. 그, 어, 당연, 대전 국립현충원에 예. 행사장에서 예. 대통령이 분양으로 나갈 때, 예. 예 저, 가서 대통령한테, 저 물어본 거예요. 음.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이냐, 예, 예? 북한 소행이냐, 누구 소행이냐, 이말좀 해달라. 음. 그럼 이 늙, 이, 그, 늙은이 말이야, 한점 예. 풀어달라. 예. 굉장히 그 대통령이 당황을 했어요. 예. 갑, 자기 이제 그 질문을 음. 받고, 그리고, 음. 그, 김정숙, 그 대통령 영부인 그 째려 쳐. 죠 인정... 예. 아, 그냥 그냥 째려 보는 그러니까 막, 막 째려. 예. 그게 사진이언에 가지고 그거... 비판을 예. 많이 받았는데 예. 이게요. 제가 딱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음. 정말 제가 간곡히 음. 어 제가 저 부탁이라고 할까? 예. 뭐 당부라고 할까? 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하시고 예. 이거 매악하게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예. 북한이 아직까지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환원 폭침에 대해서 예. 우리가 자작극식으로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북한은 반드시 북한이 인정하게 하고 예. 북한이 사과를 받아내야 돼요. 예. 이거 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해야 돼. 그렇 아니 그거 안 하고 있으면요. 예.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지금.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뭐 인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이 정권이 이제 마지막 해인데 예. 대통령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저 천안함 행사에 예. 참가하고 싶어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지금 마지막 해에 그 최소한의 도래를 다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생존에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그, 그 당시에 104명이 어, 성조하고 있다가 예. 46명이 그냥 수장됐어요. 예. 북한 그 의뢰 피격을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58명이 살아있어요. 예. 이 살아, 어, 있는 그 용사들이 예.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거든. 그렇죠. 온갖 그억측 말이죠. 뭐 자초설부터, 뭐 온갖 게다 있었잖아요. 북한 그폭침을 부인하기 위해 가지고 예. 특히 자파 쪽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이요. 이글다 그걸 치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예. 북한의 인정과 예. 사과를 받아내고 예. 그다음에 이 보복하는 거, 보복. 이이 음. 설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 네? 이거는 북 정부에서 인정도 못 받아내는데 예. 보복하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네. 이, 지금, 뭐,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이거 북한이 한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했는데, 네, 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뭐, 지금 뭐, 누가 될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 서울시장 후보라고 한다면은, 네. 3월 26일 날이 행사에는 꼭 참석을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아, 어, 어, 어, 그거 뭐, 당연하죠. 그죠. 명색이, 그 수도, 서울 시장이 네. 지금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네. 그 후보가 특히, 네. 뭐 보수 측, 네. 그 야당 후보 있잖아요. 네. 뭐, 안철수든. 네.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또, 오세훈이든. 뭐, 뭐, 뭐, 예. 오세훈? 오세훈, 예. 오세훈 후보가 오, 됐든, 뭐. 됐든 간에, 예. 뭐 당연히 그, 저, 그, 참 우선적으로 네. 모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네. 참가해서 하는 네.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그그 그 서울에 서울 한복판에다가 그 서해수 용사 그 박물관 하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박물관 이라도 그래야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궁금할좀 겨져 접근성이 좋게 이제 접근성 이 예. 좋게요 어, 그리고 어, 북한인권 박물관도 좀 만들어 주고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와서 이런걸 볼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안되더라도 최소한 전쟁기념관에 예그 천안함 그런 예주 공간에 좀 말을 한다든가예 근데 지금, 그,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예. 서해 소호관이라고 있어요. 예. 그 제가 몇번 가봤는데, 그게 천하남이 그, 인양한 그대로 전시되어 고 있어요. 예. 또 실내, 예. 실내에도 쭉 그동안 그 전투갱가라든가, 음. 예. 천하남 피객 사건뿐만 아니고, 예. 서해에서 일어났던 그, 뭐, 제일령 민폐기 전부터 쭉다 있어요. 예. 네.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예. 입구에 딱 들어가면 실내 정면에 예. 그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 예. 예. 그 뒤에 딱그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했습니까? 뭔가. 전후가 사소한 NLL 아, 우리가 지킨다. 아. 아. 그, 그게 제가, 제가 만든 거예요. 아. 제가 저 2004년에 해군 예. 제2 전투전단장을 그이함대 사령부에 있거든요. 예. 그보직을 그 했을 때그 전전에 <웃음> 제2 연평해전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후가 사수한 l l 우리가 지킨다. 이런 저 예. 하여튼 각오를 전투 구호로 재정해 가지고 이제 그 예하 예. 그 모든 저 전투함 함교에 예. 그렇 상시 개시를시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수해 수혜, 소유관 딱들어가면 입구 그 전면에 아, 예. 그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풀 하나 돌 하나 그 공짜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우리 선조들의 그런 피와 땀 눈물로서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 예, 예. 지금 이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너무 저기 모른 척하고 있고, 어, 뭐, 그래서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은 뭐, 북한 인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여당, 야당 할것 없이 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그건 표가 안 된다고. 하당부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래, 북한인권은 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국대라는 아, 그 아, 예. 정치 지도자들이 진짜 이런 이 문제는 그 여야를 떠나서 예. 아이 우리 장병들이 나라 지키다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 전사를 예. 했는데 예. 그런 날 말이죠 예. 어, 북한이 할 말을 해야죠 예. 그것도 못하고 대통령부터 말이죠 예. 어? 여야 쪽뭐 그 국회의원들 뭐 등등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예, 예, 예. 당연히 북한의 인정을 받아내고, 사고를 예, 받아내고, 재발 예, 예. 방지 약속도 받아내고, 예, 예. 그걸 해야죠. 근데 아, 아직까지 예. 그 북한에 대해서 한 말도 그걸 못했단 말이야.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부터 예, 이 정권이 예.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 국군 장병들을 배신한 거야. 예예. 그럼 국민들도 그 음악을 배신한 걸 말할 것도 없고. 아, 예,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의 책무가 제일 우선이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데 그것도 국군 장병들이 멀쩡한 저, 저, 저, 저 평상시에 경비작전 하다가 북한 잠수증이 쏜 의뢰에 맞아가지고 예. 46명이나 그저 40미터 어? 바닷속에 예. 수장이 됐는데 예. 그에대해서그 도발하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인정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이 북한에서는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서 뭐 선천적 뭐 말더듬이 선천적 바보 뭐 떼떼 예. 뭐 떼떼 떼떼가 뭐 선천적 말더듬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식으로 비단을 한데도 청와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뭐, 비만 맞춘다고 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예. 그러는지 그러니까 비, 북한 유치를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보고 말이죠 예. 왜, 왜 저렇게 할까 하는데 돌아온 거는 그런 거예요 예. 완전 근무금 개 말이야 어? 뭐 뭐라고? 삶은 소대가리 뭐, 특등 머저리 이런 소리나 듣고 말이야 삶은 소대가리 삶은 뭐. 소대가리 뭐. 뭐 앙천대수가 어떠고 예. 좋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밭이 예. 돌아온 건 그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 이걸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예. 북한이 그게 되는 거예요 태도변화를 유도할, 유도할 수 있다고 예. 북한이 그그그저 그, 그 방국가 단체잖아요. 예, 예. 헌법상그방국가 예. 단체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귀, 귀, 귀, 귀, 귀를 잘못 들은 나니까 예.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예. 자 오늘은 막 일단은 막 여기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한한 그 시생 그 장병들 예. 이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요. 명복을 그분들의 빌면... 그은 예. 풀어줘야 됩니다. 예. 예. 그 방법은 최소한 인정받아내고 음. 사과받아내고 안 되면은 그저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재벌방지약속 관계 처벌할 때까지 예. 보복해야 돼 보복 최소한 예. 그 단계적으로 이제 한 (1단계) 구상한 게 있는데 예. 그거 다 함께 말씀드릴게요 예. 그... 최소한 이게 저 나중에 저 천안함 폭침한 잠수증 있죠 예. 그폭침시켜야 돼요 우리가 아, 최소한 폭침. 그리고 그 발진 기지가 비파고 기지인데 쓰에 예. 잠수함 기지 그리고 완전히 물가시키버려야 돼요. 예. 저한테 잠수함 한, 한 친구가 주면은 가서 내가 물가시킬게. 그 예. 근데 그 충분히 우리를 그러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죠. 그 의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예 그딴 그 개소리 하지 말고, 음. 제, 우리 그평도 이, 우리 저 서해 용사들, 예. 제대로 좀 추모하고, 그들의, 어, 이, 한을 좀. 예. 온, 원수를 갚아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예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님들 서울에 북한인권 그 박물관 하나 세우시고 서 서해수호 박물관 하나 세우십시오. 그거 공략하면요 전 국민들이 다다 다 찍어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자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시다고생하십습니다